안녕하세요 제가 방송을 하고 난 이래에 또다시 전화들이 많이 오는데요 일단 뭐 전화는 기존에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전화를 안 하시는 것고 새롭게 여기에 뭐 가입을 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또 물어보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뭐제 답은 한결 같습니다 한결 닫고 물론 저도 기존에도 뭐뉴스나 많은 정보를 보지만 은 지금은 이제 더욱 더 많이 보는 편인데요 대선도 있고 근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물론 아파트 가격 상승할 여지는 있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서는 99포터, 99% 내립니다. 99% 내리고요. 물론 하락폭은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현재 규제 지역을 해제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규제 지역을 해지 않고 지금 중양권, 위 세력들을 엄중 단속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분양권으로 해서 대부분 투기 세력들이 몰렸고 돈 몇천만원 가지고 매득을 버는 사례들이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뭐 그렇게 돈을 버는 사례는 기본적으로 계약금만 있으면 되죠 뭐 5억짜리 7억짜리 5천만원 7천만원만 있으면 그에서 약간의 프리미엄을 주고 사서라도 다시 되팔면 1억 2억 3억씩 마진을 챙긴 사례가 어마어마해 있습니다 양권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투기 세력도 투기 세력 이지만 은앱 투자 다 투자를 하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투기 세력들도 몰렸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현재 대출 규제를 그대로 하고 있고 단속까지 하면서 보상금 까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 물론 외지에서 들어오지 않고 필수요자 위주로만 거래가 된다면 아파트 가격은 저는 거의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하지 마시고 묻지 마세요. 아파트는 무조건 내립니다. 제 생각입니다. 현재 규제를 그대로 두고 대출 규제 속에서 조정지역이 해제되지 않는 상황에 자전거래 단속이라든지 분양권 전매 분양권 위거래 단속까지 강력하게 국세청과 경찰과 동원해서 함께 한다고 합니다 그대로 계속해서 진행하고 보상금 진행을 하면 보상금은 사실상 받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은 계속해서 그렇게 규제가 계속 된다면 실거주하는 분들을 제외하고 실제 물론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분들 빼놓고 뭐 안팔면 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평생 사시면 되는 부분은 관계가 없고요 정말 투기를 했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파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입주시기 때에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고 마찬가지 아파트 미분양은 장기화될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아파트 가격은 거의 폭락 수준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 수요는 대부분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되는 아파트들은 그래 많지 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투기 세력이죠. 외지에서 들어왔는 분들, 투기 세력과 투자들, 그런 부분들의 어떤 대출이, 대출이 막히면 무조건 하고 아파트는 금매물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수요자 위주로 아파트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기다리시면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제 생각을 믿는 분들이 여기 많이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하시죠. 회가 생각하는 견해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저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묻거나 확인하시려 하지 마시고 아파트 가격은 무조건 내립니다. 무조건 내리기 때문에 기다려 보시면 되고요. 이제 얼마만큼 크게 내리느냐 적게 내리느냐 그 차이입니다. 한 사람이 아파트 4채 다섯 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수두룩 뻥뻥하고요. 물론 거기서 돈이 있는 분들은 관계가 없겠지만 은 돈이 없는 분들 팔려고 내놓으실 거고 마찬가지 투기 있는 사람들 물건 다 던집니다 던지면 당연히 금액은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축축 이라는 단어는 필요가 없어요 사실 저도 유튜브를 보지만 뭐 아파트가 오른다 모를 것이다 뭐 예상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 유튜브나 영상을 보시고 뉴스를 보시고 뭐 전화를 하시는 모양인데 그분들 얘기하면 그분들 얘기가 맞을 것 같으면 그분들 얘기를 따라가면 돼요 굳이 뭐 그런 얘기를 저한테 듣고 얘기해서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동일합니다. 제 생각에서. 뭐 통계를 가지고 예전에 뭐 2008년, 9년 그랬다가 다시 올라갔다. 그때하고 상황이 틀려요. 무슨 통계야 통계는. 통계 자세히 보면 옛날 아파트 금액이 얼마나 했는지 그런 통계도 나올 것이고 그때 투기 세력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도 통계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나라는 입북을 칩니다 뒷북을 아파트 공급이 분명히 부족했는데 아파트 공급하면 될 것이고 위세력들 들어왔는거 분명히 알았을 것인데 바로 단속을 했으면 됐을 것인데 부동산 지식이 없는 아들이 앉아 갖고 공무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는 학상 공론과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보는거 하고는 천지 차이죠 물론 여기에 오래 들어가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전화 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부다 이 세력들이나 아니면 은 답답한 마음에 내가 전화를 했는 것 같은데요 아파트 가격은 내립니다 내리고 큰 폭으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일일이 다뭐 상대를 해주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구독을 하든 안하든 관계 없지만 뭔가 지금 집집하고 울리는 게 있으니까 자꾸 뭐 전화해서 확답을 받고 싶은 모양인데요 실수요자 분들은 기다리시면 되고 위세력 분들은 돈을 어느 정도 버들었으니까 좀 내뱉으면 됩니다. 그리고 뭐 대구시에서 강력하게 지금 뭐 전술조사까지 한다고 하니까 더 기다려보면 정확한 현실적인 답이 눈에 보이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수요자분들은 좀더 기다리시고, 그리고 아파트를 실수요자 위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계속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향후 다시 오르, 라,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뭐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뭐 속된 말로 뭐 한강뷰를 보러 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 하면 뭐 코인이나 주식에서 나오는 말이죠. 한강에서 띠 내린다. 띠 내릴 만큼 문제가 아니고 죽을 만큼으로 살면은 다시 다 모든 일이 다잘 됩니다. 그래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항상 이런 건 반복적이었으니까 그때 그 상황마다 조금씩 틀리기는 했지만 은 항상 뭐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굿붙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살 분들은. 그리고 팔 분들은 알아서 파세요. 지금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사태가 장난이 아닙니다. 읽어주는 뉴스도 직접 뭐 얘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목소리보다는 AI의 여자 목소리가 훨씬 듣기가 좋으니까 참고하셔서 많이 듣고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대구시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807명의 업다운 계약, 거래가격 거짓 신고 등 부동산 실거래 허위 신고 행위를 적발해 총 17억 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편법 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 128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시는 구 군과 함께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 약 7만여 건을 상시 모니터링해 허위 신고 의심 정황이 포착된 1384건에 대한 강도 높은 정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업 다운 계약 거래가격 거짓 신고 지연 신고 및 미신고 등총 431건이 실거래 신고 위반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일명 다운 계약이 8건, 25명.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 약이 한건 2명. 거래 가격 외 부동산 거래 계약일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증빙 자료를 미제출한 경우가 8건, 16명. 이었으며 부동산 거래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미신고한 경우는 414건, 764명으로 확인됐다. 실거래 신고 내용 정밀 조사를 통해 포착된 업 다운 계약. 가족 간 거래 등으로 편법 증여 양도세 탈로 등이 의심되는 128건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탈세 혐의 분석 및 세무조사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 환자에게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 중이다. 특히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해 위반 행위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1천만원 한도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권오한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고강도 정밀조사와 상시 모니터링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투기. 세력을 엄중 처벌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2021년 대구 부동산 시장 결산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구에서 거래된 분양권은 총 4,216건인데 그중 73% 3,049건 가 5월 이전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거래량은 6월 3%, 7에서 9월 각 4%, 10월 6%, 11월 3% 12월 2%로 거래 비중이 급감했다. 이는 6월 1일부터 적용된 양도소득세 중과 및 부동산세율 인상 때문이란 분석이다. 세법 개정으로 2021년 적용된 양도소득세 강화조처는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해 다주택자는 거래 차익에 최대 52%까지 양도세를 물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입주권만 주택수에 포함됐다. 사실 분양권 시장은 부동산 화랑기에는 투기를 조장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적지 않았다. 투기 세력이 거래 차익을 노리고 시장 가격을 왜곡하는데 분양권 시장이 이용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종 규제와 시장 침체로 지난해 분양권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를 아파트 가격 정상화의 수순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수요 감소의 신호로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대구분양권 시장을 세분화해 보면 거래량은 달성군이 1064건 2 5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구가 975건 2 3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에서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곳이 달성군 일부 지역이고 중구는 실거래 가격이 크게 오른 게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이다. 분양권 평균 실거래가는 중구 달서구 동구 북구 순으로 높았다. 한편 지난해 대구의 아파트 평균 분양가 3.3평방미터 기준 는 1,560만 7천원으로 전년보다 3.1% 상승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10.6%였다. 2022년에도 대구 부동산 시장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과 규제 외의 대선 결과에 따른 부동산 정책 변화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본다. 다만 눈에 띄는 변화로는 대구에도 올해부터 선시공 후분양 물량이 공급된다는 점이다. 업계의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수성구 3개 단지 1,481 가구를 시작으로 내년에도 11개 단지 3,476 가구가 후분양 공급될 거라 한다. 부동산 그중에 아파트는 대다수 서민에게 자산 목록 1호다. 그만큼 가격의 등락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 동네와 옆동네, 더러는 다른 지역과도 비교해보고 가격 상승률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자신이 손해본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 집이 가진 의미와 위상이 그렇다는 말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침체전망이 우세한 2022년 부동산시장, 특히 지방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 국민에게 실망감과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